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오버워치가 벌써 경쟁전 시즌2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즐기고 계신 오버워치에는 여러가지 맵들이 존재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등 여러가지 국가를 모티브로 한 맵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맵들 속에 숨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함께 가보시죠 도라도의 맵은 옴닉 사태의 종결을 기념하고자 한 빛의 축제의 하루 전날의 모습으로 맵곳곳에든 파티냐 등 축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특히 도라도는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들은 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솜브라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떡밥이 도라도에서 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라도에는 스페인어로 죽은자들이라는 뜻을 로스 무에르토스라는 갱단이 점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시네마틱에서 나왔듯이 솔저에게 털리고 맙니다 또한 멕시코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루메리코는 아직 밝혀진 적은 없지만 매우 수상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살펴봤듯이 이런 프로파일이 건물 내부에 있고 솔저의 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브롤터라는 맵의 모티브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 위치는 스페인 남다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영국의 돌섬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붙어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계속해서 지브롤터를 스페인에 귀속시키려고 하지만 지브롤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감시기지 지브롤터는 윈스턴의 시네마틱에 등장했던 장소로 맵 곳곳에는 이에 대한 증거물들이 남아있고 화물의 마지막지역에 가면 볼수 있는 로켓발사대가 있습니다 이 로켓발사대에 있는 로켓은 공격팀이 화물을 전부 운송하면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로켓은 오버워치 시네마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브롤터는 오버워치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요원들이 이곳을 이용하였고 대표적으로 라이하르트 트레이서가 이곳에 복무한 적이 있었고 오버워치가 해체된 현재는 버려진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아노비스 신전의 모티브는 이집트의 기자라는 지역으로 카이로에 속한 지역입니다. 기자는 이집트의 관광 명소로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도 이집트의 제4왕조인 쿠프왕, 카르페왕 맨카울의 왕의 무덤인 3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자리하고 있어서 이집트에서도 꽤큰 도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노비스 신전은 원래 오버워치 맵으로 기획된 맵이 아닙니다. 제가 훗날에 만들 예정이지만 오버워치 이전에 있던 타이탄이란 게임에 쓸 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아노비스의 신전의 컨셉아트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노비스 맵의 목적은 신전을 점령하고 신전의 기밀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파라의 코믹스에 나왔던 내용이랑 관련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일리오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휴양지인 산토리니가 모티브인 맵입니다 산토리니는 우리나라의 을릉도만한 크기의 섬으로 우리에게는 포카리스웨트의 광고 장소로서 더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쟁탈전의 맵은 세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같은 맵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답게 흰색과 파란색의 건축물들이 매우 인상적이며 저 멀리 동상에는 로도스의 거상을 모티브로 한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의 맵답게 플레이하면 뻥 뚫린 기분과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무라의 맵은 일본식 성을 기반으로 한 맵이며 겐지와 한조의 가문인 시마다 가문의 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마다 가문은 후계자인 겐지와 한조가 가문을 떠나고 누군가가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무라의 맵은 시네마틱에도 등장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지브롤터와 같이 시네마틱에서 전투의 흔적들이 맵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 거점에 있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게 끝난다 라는 뜻을 가진 용두사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분리자드에서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마다 가문의 형제가 갈라지고 콩가루 집안이 된 상황을 보면 어찌어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사찰인 기오미제데라의 상징인 무대는 하나무라의 비거점으로 통하는 이 지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는 러시아에 위치한 거대 로봇 생산 공장으로 옴닉 사태 당시에 옴닉에게 맞서기 위해 CEO인 예카테리나 볼스카야가 세운 로봇 공장입니다. 옴닉 사태 당시에 러시아는 거대한 로봇들을 생산하여 옴닉에게 맞섰는데 이 로봇들은 맵 곳곳을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거점은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공격진행의 목적은 B 거점에 있는 로봇들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볼스카의 맵을 둘러보면 많은 거대한 로봇들이 정차를 서고 있습니다 과연 공격팀은 이 거대한 로봇들을 탈취하여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를 모티브로 한웹으로웹의 목적은 옴닉 영화감독인 할프레드 글리치봇이 탑승한 리무진을 화물의 마지막 지점까지 호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놈의 할프레드는 말이 정말 많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놈을 호송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납니다. 맘 같아선 리무진에서 꺼낸 뒤에 먼지나게 패 주고 싶을 정도. 국번국도는 실제로 미국에 존재하는 곳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를 잇는 미국의 오래된 국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데드락이라는 폭주적으로 추정되는 갱단이 점거했던 장소로 맥크리는 전 데드락의 일원이었죠. 당시 오버워치의 요원이었던 가브리엘 리에스가 데드락을 소탕하였고 소탕도 중 잡힌 맥크리는 감옥으로 갈지 블랙워치로 들어갈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맥크리는 결국 블랙워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66번 국도는 매크리의 코믹스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6번 국도에서 공격팀의 목적은 바로 이 화물인 핵폭탄을 운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눈바니는 옴닉과 인간이 화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도시로 맵 곳곳에는 옴닉들의 편의시설이 자주 보이는 곳입니다. 보라도가 송브라의 맵이라면 이곳 눈바니는 둠피스트의 맵입니다. 많은 둠피스트 관련 떡밥들이 눈바니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공격팀은 둠피스트의 건틀릿을 눈바니의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눈바니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루시우의 공연 예정 깃발들을 보면, 루시우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DJ인가 봅니다. 아이엔 발데는 옴닉 사태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옴닉들은 아이엔 발대로 진격하고 있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라인하르트가 소속된 부대인 크루세이더 부대는 지휘관이자 라인하르트의 스승인 발데이리 폰 아들러와 그의 정예 부대와 함께 수적이나 화력적으로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옴닉들을 저지하였고 결국 독일군의 승리로 이 전투는 끝이 났으나 크루세이더 부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전멸하였습니다. 발데이가 입었던 크루세이더 갑주는 아이엠발데 성의 마지막 화물지점에 있으며 공격팀은 이발데이의 유물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이 갑주를 본인이 입죠. 스승의 갑주를 챙겨서 본인이 입는 라인하르트... 나쁜놈... 옴닉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데카르트 몬다타를 암살한 곳으로 트레이서의 활동 근거지입니다 이곳은 어느정도 옴닉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는 아직도 옴닉들을 부정하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위도 메이커의 시네마틱에서 나왔었던 이 인간과 옴닉 커플은 옴닉이 부셔진 채로 오버워치의 시네마틱에서 라인하르트의트에 등장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는 걸 짐작해 볼수 있죠 더불어서 이 맵의 공격팀의 목적은 EMP 폭탄을 수송하여 폭파하는 것입니다. 화물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낙사하는 곳은 옴닉들의 거주지인데 여기서 EMP를 터뜨려 모든 옴닉들을 말살시키려는 것 정글렛의 대사 또한 이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길은 옴닉과 이를 부정하는 이들의 끝없는 사투가 벌어지는 공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옴닉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련하는 장소인 네팔은 사이보그가 된 겐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제냐타의 아래에서 수련하던 장소로서 맵 어느 구역에서 겐지가 수련할 당시에 지냈었던 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겐지의 스킨 중에는 당시 제냐타를 찾기 전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베두윈 스킨과 유목민 스킨이 있습니다. 리장타워는 중국의 맵으로 루챙 인터스텔라라는 기업이 있는 거대한 빌딩입니다. 루챙 인터스텔라는 우주 항공 산업 진출에 앞서 장기간 우주에서의 생활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호라이즌 달기지를 건설하였고 여기서 윈스턴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이 리장타워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있습니다. 광저우 광동공업대학교에 다니던 20살의 홍유라는 학생은 평소 게임을 좋아했고 그리하여 오버워치가 발매하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던 유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홍유가 오버워치 발매 하루 전날 친구들에게 오버워치를 예약 구매하였고 정말 기대된다는 말을 SNS에 남겼었죠. 하지만 그날 친구의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달아나는 절도 몸을 보자마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쫓던 도중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홍유는 오버워치의 출시 전날인 5월 23일 끝내 오버워치를 플레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는 광저우 지역신문에 실렸고 중국 정부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홍유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블리자드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추모하였습니다. 리장타워에 있는 우주복에는 홍유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우주복 뒤에는 중국어로 영웅은 죽지 않아요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오버워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버워치에 존재하는 맵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